안녕 오늘은 초콜릿을 아니 초콜릿이 아니지 빼빼로를 만들어 볼 거예요 내일이 11월 11일인데 금빵이 주려고 만들려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아무것도 얘기를 안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빼빼로를 준비를 하는지 만드는지 사는지 아무것도 몰라요 이프에 지금 물을 넣은 상태고 닫져 끝나? 아니 숟가락으로 터트려줘요눈질린다 음. 5초 다녀? 한달 전부터 계획되어 있던 거예요 오이 만든 거야? 오참지 아, 우리 지금 뭐할 건가요? 야외 방탈출 여기는 지금 이수혁입니다 예수가 또 부른 노래야 회색 도시라는 야외 방탈 중 게임을 해볼 것이어야 해요 핸드폰에 코드를 치고 오오너개 오, 신기하다 어. 어. 왜 회색 도시일까 라는 걸알수 있는 당신은 입과니까 이런 거잘알수 있어 여기부터 문제인 것 같아 또 답입니다 가 풀기 예스 예스 바그 앞에 가 14번 출구 오케 예에에에에에 저기 나 지금 여기 태록은 거 어느 거 들어가야 되나? 아무 아, 뭐 사진 전화번호가 적힌 어. 쪽지아 여기 위에 쪽지가 적힌다 음. 이건 근데 10인데? 틀렸대 계속 들어가야 되는 거 같거든? 이동 방향이 어. 음. 자세히 또 가야 돼 오. <웃음> 아생선용수 오우 만족 송편도 파네 그렇지 근데 족발 맛있겠다 우와 네 맛있겠다 오. 아우 걷기 운동 잘해서 좋네 지금 기분이 어떠시죠? 그래 어렵지만 한 문제 한 문제 풀어나가는 게 정말 보람차군요 열심히 하는 중 레츠 <목소리> 기룩 2,000 years later. 오, 잘했어. 미션 성공. 음 준비를 받겠습니다. 눈썰미가 좋아야 되고 주변을 잘 봐야 돼요. 혼자하기는 에 조금 힘들어서 핸드폰도 두 개가 있으면 더 유리할 것 같아서 친구들이나 여자친구, 남자친구랑 같이 와서 해봐도 될것 같아요. 애들이랑 다 같이 와서 해도 재밌을 것 같아. 한세네 명에서 카페 좋아하는 사람들이 어. 하면 좋을 것 같아. 요 그러니까 뭔가 야외라는 게좀 색다르니까. 특히 운동도 좋고. 시장 안에 있는 모든 그치. 상점들, 상가들을 이렇게 다볼수 있어서 좀 시간 많은 사람들은 다 와가지고 시장에서 뭐 먹으면서 도될것 같아요 곱창집에서 봐요 하셔도 <웃음> 됩 <웃음> <웃음>